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목도리를 해도 되는 나요아 그럼요 월동 준비했어요 우리 동자동여기 씨다 <웃음> 아, 응. 짜주신 거 손수 짜신 거예요 저 <웃음> 보이진 않는데 저 밑에 장갑도 있어 <웃음> 아, 장갑 짜신 건데? 저. 저거 모자 저 털모자는 저희 신어머니 아, 진짜? 응, 신어머니가 직접 짜주신 건 아니고 부탁하셔 갖고 나 주고 싶다고 작갖고 오셨고, 오, 저 목도리는 시어머니. 어? <웃음> 아, 선생님. 아, 난 저런 거 못해요. 아, 전만 잘 보면 되지, 뭘. 알겠습니다 전만 잘 볼게, 그냥. 난 네. <웃음> 저런 거. 손재주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좀 봐주세요. 네. 남자예요? 네, 남자. 근데 여 여자의 기운도 많아. 그래요? 어, 두개다 있어. 두개다 있고, 나 이거 부채방울로안 흔들고 싶어요. 왜요, 왜요? 완전 근데 이게 우리가 신기 신감을 많이 얘기하잖아. 진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근데 이분은 그냥 신이야. 그냥 신. 신이요? 우리가 보통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돼.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을 신가물이 세다, 신기가 많다라고 표현 안 해요. 넌 신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완전 신이야. 우리가 연예인들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당, 연예인, 화류계다 같은 맥락의 사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줄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신기가 굉장히 지금 넘쳐 차고 흘러 넘쳐요 미쳤어 폭발했지 음. 폭발하니까 지금 어떤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굉장히 시끄러워요 네, 지금 시끄럽다는 건 뭔가... 뭔가 이제 시끄러운 음악 뭔가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내가 듣기로는 지금 듣기로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주목을 지금 받을 거야 받아받는데 이게 주목 받을 때 2, 3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빛을 바라지 못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28이죠. 27. 26부터 시작해서 27, 28? 이때는 뭔가 주목이, 이 정도까지 주목을 받는다고? 자기가, 자기도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지. 하지만 알고도 있었다. 알고도 있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이 집안, 비는 집안이에요. 우리가 비는 집안 얘기 많이 하거든? 옛날에 할머니가 장독대 물, 물 떠놓고 빌었다. 그런 집안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한 8, 90%는 다물 떠놓고 이러고 빌던 집안이야, 다. 근데 이렇게 빌다가 이렇게 무당이 되느냐. 그냥 빌, 비는 공덕만 쌓느냐. 근데 이분, 이분 집안 자체는 뭔가 이렇게 뭐 스님이 계신다든지 무당이 있다든지 어떤 신의 기운이 굉장히 센 집안이에요. 음, 이분 남자분 음. 성격은 어떠신가요? 성격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럽죠.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라도 이게 우리가 결벽증 있는 사람은 딱 이렇게 딱나 있어야 되잖아. 네. 약간 그런 결벽증 같은 까탈스러움 그리고 자기가 만든 틀에서 절대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만 가야 되는 군대 FM 보다 더한 사람 FN, 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 음. 2023년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가을까지는 주목을 굉장히 받아요 가을까지? 가을까지 근데, 그때서부터 자기가, 어, 뭐라 그럴까, 자기가 행동 하나? 행동 하나? 어떤 말 하나에 뭔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될것 같은. 그래서 말조심해야 돼요. 행동조심해야 되고. 좋지만, 좋지만, 이게 말 한마디에 뭔가 이제 진짜 불처럼 확 번져버려요. 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말들을 좀 참고 기다린다면 나는 내년에는 그냥 지금처럼 조금 뭔가 이슈화가 막 되고 관심이 되고 자기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오래오래 잔잔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확 올라온 것 같은 음. 음. 선생님이 가을까지 잘 된다고 했는데 음. 이분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이게 더잘더그 더더 거죠 부각이 된다. 되죠 관심이 갖고 왜냐하면 뭐 소위 말하면 어? 저런 거? 생전 뭐좀 생소한 거 생소한 것들 우리가 왜 퓨전 음식 같은 거 보통은 이제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첨가하고 뭐다 이렇게 퓨전 음식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 만약에 달리기로 따지자면 1, 2, 3, 4, 5, 6, 뭐 7, 8, 9, 10까지 있다 그러면 어. 이 사람 몇등할수 있을까요? 3등. 3등 왜요? 어? 뭔가 그런 기운이 어, 3등 응 어. 3등 아니 숫자 2인데 딱 3이래 3이 딱 보이신 거예요? 응3 어. <웃음> 1, 2등은 1, 2등까지는 아니고 3등? 왜 숫자로 뭐가 있어요? <웃음> 비슷한 <웃음> 어. 느낌이 뭔가 하고 있긴 해 근데 이 사람 진짜 신이다 이게 눈에서 그 신의 기운이 누군지 모르지만 눈에 막 반짝반짝해 엄청 에너지가 좋아요 이분이 가을에까지 잘 된다고도 했는데 이성우는어때요 이성훈이요? 이성훈은 나는 좀 지저분한 것 같다 이성훈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안, 나쁘다 응, 나쁘다야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의 이성훈으로 봤을 땐 그냥 딱이 여자다 이 사람이다 나 없어요 많지 그 중에 내가 고르는 건지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들러붙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이성을 이성을 딱 선택하기보다는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금방 종료가 된다라고 좀 봐요. 음.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선생님 미스터 트롯 아시나요? 아 드라마 봤죠. 이번에 새 시즌에서 투를 응. 하는데 아, 거기서 나오시는 분. 그 시작했어요 비스트로 네. 시작한지 조금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 네, 거의 둘, 본 적은 없어요 투를. 어 그래서 둘, 거기서 둘, 나오시는 둘. 박서진이라는 분이. 아 그래요? 몰라. 네. <웃음> 미안해요. <웃음> 사진 보여드릴요 사진이요? 박서진. 이렇게 생겼죠. 진짜 신이네. 응? 음? 아니 무당 박수해도 잘하겠어. <웃음> 아니 나는 처음에 좀 어. 몰랐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하니까 응. 뭔가 약간 뭔가 그런 있어 <웃음> 완전 신이야.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선생님 그 얘기 아니 ]까? 이 사람 만약 신 받잖아? 선녀가 몸 주다. 선녀가 몸 주. 어. 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끔은 이제 나서실 때만 나서서지 뒤에 숨어 그리고 선녀가 발동해 그래서 우리가 수호신이라고 얘기하잖아 다 이게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나를 지켜주는 그 수호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신기가 신기가 많은 것도 아니야 진짜 충만하고 지금 신을 받아도 될 만큼의 이런 기운이란 말이죠 근데 딱딱 딱 봤는데 나는 선녀가 왜확 보이냐. 뭔가 이쁜 이쁜이 음. 그래서, 이분, 그래서 이제 이 그래, 서울 집에 야 So, 이 그래서 e not in an hour. I'm m 서1 s i n g an hour. I'm not i 나나와 h o u 명 나와요? 아 그래? <웃음>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래? 네, 그래서 1, 2, 아 a 가지고. u 인기가 그럼 어느, 언제까지 갈까요 인기가 이게 근데 어 이게 미스터트롯 시즌1이 굉장히 대단 지금까지도 인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시즌2는 그거 시즌1만 못해요 못하긴 음. 해 근데 이슈는 굉장히 왜냐면 기대감이 있잖아 우리가 후속작이잖아요 후속작 그쵸? 근데 원작보다는 못하다라고 봐요. 근데 아, 사람들의 기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 아니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 어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들의 기운도 뭔가 이제 반짝 이슈화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지금 원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 뭐 장민호라든지 뭐 이게 뭐 등등등 많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투 시즌 2에나는 그런 지금 나오는 분들 보면 그냥 기운을 느끼자면. 뭔가 이제 반짝 이슈화 되는 그런 스타성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 이제 수면 위로 확 올라와서 대중들이 많이 확안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자리 딱딱딱딱 찾아가서 활동은 하겠지 <웃음> 활동은 가수활동을 하든지 뭐어디지뭐 나오든지 응? 얼굴은 비춰지겠지만 그냥, 그냥 주홍무것 처럼 그냥 타이틀인 거죠 미스터트롯2 출신 이런 음. 이분 앞으로도 계속 노래 하죠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음. 해야 되고 뭔가 악기를 다뤄도 다뤄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신의 기운을 조금은 어 뭐라 그니까 나눠 나눠 간다기 좀 그렇고 우리가 네, 우리가 무당이 안 되려면 내 직업을 잘 활용을 해서 그걸로 잘 활용해서 그냥 일반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게좀 데이터 쌓이듯이 잘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무당길을 가냐? 아니요 나는 안 그렇다고 봐 그러니까 빌어 가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음악을 해서 자기의 이제 대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수를 하든, 뭐 악기를 연주를 하든 하지. 못나요? 못나. 조심할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뭔가 입조심해야지. 입조심. 왜냐면 바른 <웃음> 말 하거든. 이게 신기가 있고 신카물이 있는 사람들 딱 봤을 때어나쟤 저런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왜 가끔 지인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너 오늘 사고 날것 같아 뭐 그냥 일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또잘 맞아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도 뭔가 이제 뭔가 어떤 예측 촉 예감을 이제 발설하는 그런 이제. 말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봐요. 무당의 말에는 힘이 있듯이 이분도 완전 신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어.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봐. 네, 알겠습니다. 네, 끝? 아니, 그러면 <웃음> 어. 제 2의 인형. 인용... 아, 아니지. 아직은 뭐. 어때죠? 어때지. 어. 어때지. 근데 뭔가 되게 퍼포먼스가 큰가 봐요 네, 장구 치는 거같은데 장구? 별명이 어. 장구의 신이라고 <웃음> 그래? 신 맞네 신이긴 <웃음> 신이아 근데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 뭔가 이제 둔탁하게 막 치는 소리가 들렸어 아까 여기서 딱사주 적는데 <웃음> 3편 정도 <웃음> <웃음> 응.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